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건 제가 에이펙스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램파추를 그렇게 좋지 않게 여겼는데 어, 이번 일의 기기로 상당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강야 w h 알립니다.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퍼스트 블러드다. 우리가 아니어서 다행이군. 적 발견 가까이 <목소리> <데. 메가> 가까이 미를 <목소리> 체크. 어이 사격 이다 이쪽에 적이다. 공격 받고 있어. 체력이 던질게 장전 중. 나가다안 돼. <목소리> 쓰러졌어. 가했니다 분대. 포원 배치. 멀쩡하네. 다시 일어나라. 원피플 <목소리> 쓸게. 확이다. 받고 있어. 사격 중. 전 중. 기다려 실드 충전 중. <웃음> 링이 질게 멀... <웃음> 잘했어. 다음 링 아니다. 전 중. 적 팀을 다 해치웠다. 마음에 들어. 표적 발견 위험해. 친구들, 저는적 하나 있어. 러시 <목소리> 좋아 분포안표물배치1의 전투를 준비하자고 알립니다 복제기를 전달합니다 적 발견 실드 충전 중이야 복제기가 떨어진다 오케이 okay, 브동더 적을 향해 사격한다 공격받고 있어 패포1표물을설치한다 일도 충전 중이야. 하, 팀다 해치웠다. 마음격하는 중. 문제 신켜주마. 동 당했다. 이미격 중이다. 증폭패 쓸게. 검사 엘리트, 윌리엄스재트차하겠다 아직 죽지 않았리트 엘리트, 엘리트, 엘리 다 잡았다. 잡 내가 키... 잠깐 중이다. 여기 실드 배터리. 여기 나하 있어 친구들. 공격 고 있어. 구역을 확보해 다른 나고 저쪽에 적하 있다. 지구대. 제폭대 임무를 시작하 발각됐다. 어 잠깐만 기다려. 기 발각됐잡다뛰어야겠어 장전 중. 적을 잡았다. 공격 당하는 중. 쉴드 충전 중. 이동 중. 발각됐다. 어 빌라한테 인사해 친구들~ 실드 충전 중이야~ 자격당 하는 중~ 냉이 바로 근처에 있다~ 45초~ 강전중~ 자갈스럽다~ 빨갛다 이거 알겠어~ 잘했어~ 자, 친구들~ 증폭아트 공격받고 있어~ 연막이다~ 공격받고 있어~ 피닉스 케스 사용 중이다~!! w a i u f**k You good You nice too a you e c h t n f r o n e n g I'm g i n g to s h e w p o n o d s l i n g s t h e h i e l d going 쉬라를 소개하지. 걱정 마, 얘는 사람 잘 보러. 제이쓰를살 여기 저기다, 너무 가까워서 용이할 지경이야. 또 다른 분대다. 우리를 보하려고 한다. 발각됐다. 뛰어야겠어. 이어 촉촉내신호 확인해. 치료 조기, 적 발견. 딱됐다 건드려 시켜 봐. 친구들, 증폭암 폐물 쏠게! 쉴드 충전 중, 잠깐만 기다려. 쉴드 충전 중, 네, 네. 잠깐 치료 중이다. 맥이 네, 네. 네. 움직인다. 자두, 여기로 가자. 친구들, 여기 대형 보급품 장전에 출발편은 닫혀있어. 구역을 확보해라. 다른 분대가오고 있다. 연막이다. 빨갛겠다. 끼워야겠어. 당했다. 의무병이 필요해. 친구들, 증폭암 폐물 쏠게! 신 여자는 권장 없을 거야. 첫라카우드 다운 시작. 사격 받고 있어. 중사 에니타 윌리엄스 재배치하겠다. 아직 죽지 않았다고. 연계 좀 뽑아주지. 연계 좀 뽑아주지. 사격 중이다. 전 중. 쓰러졌어. 아크스타투정 네, 응. 저, 격받고 있어! 장전 중! 저, 저, 저, 저, 봐. 회복시켜 주지. 노노노 노노노노! 저, 저, 경고. 링이 축소됩니다.